안녕하세요. 달빛드라마입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비밀의 여자 공식 영상에 외국인 시청자분이 남긴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드라마는 대체 왜 착한 사람들이 바보로 나오나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인 저도 이해가 잘안 가는데 외국분들은 더잘 모르겠죠. 하루빨리 비밀의 여자에서 착한 사람들에게 분노가 돌아가지 않고 정의가 이기는 스토리가 나와주길 바라며 리뷰 시작합니다. 비밀의 여자 16화에서 쓰레기 악당 주에라는 이제 정겨울이 벼랑 끝에 서게 됐고 곧 이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더러운 생각을 다른 쓰레기 남유진이 거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주에라에게 남은 방해물은 감옥에 있는 정현태입니다. 남유진은 정현태를 불안해하고 있지만 주에라는 정현태가 입을 열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며 주애라는 급하게 정현태를 처리하려고 할 텐데요. 바로 오세린의 행동들 때문입니다. 주애라는 구치소장에게 뇌물을 먹여서 정현태를 단속하라고 지시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정현태를 괴롭히려는 오세린은 주애라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오세린은 돈을 써서 구치소장에게 정현태의 접견을 신청할 것이고 주에라는 누군가 정연태를 만나러 왔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구치소장에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 구치소장은 오세린에게 더큰 돈을 받았으니 오세린 말을 듣기로 했겠죠. 오세린은 정연태를 괴롭히고 도발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본인만 접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에라에게 다시 거대한 불안 요소 가 생긴 상황이죠. 주에라는 남유진을 시켜서 더큰 돈을 지불하게 하고 접견을 해서 정현태에게 정겨울과 이혼하려고 한다고 말하게 하고 그를 심하게 도발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기생충 같은 남유진은 주에라의 명을 충실히 받들겠죠. 남유진은 정현태를 만나서 주에라가 지시 한 대로 정겨울과 끝내겠다는 말과 함께 내 앞길을 막지 말고 여기서 썩으라는 식으로 도발합니다. 이에 정현태는 극도로 분노하게 되죠. 정현태는 이제 감옥에서 평생 못 나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 에 휩싸이고 거기에 정겨울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정현태는 어떻게든 겨울이를 만나러 노력할 텐데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탈옥 뿐이었습니다. 정현태는 탈옥을 시도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교도관들 에게 폭행을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게 되겠죠. 정현태가 겨울이에게 각막을 넘겨주고 죽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겨울이는 큰 충격을 받겠고 주에라와 남유진 은 환하게 웃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정겨울의 복수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해보셨나요? 더러운 악당 남유진 주에라가 천벌을 받고 정겨울과 오세린의 완벽한 복수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